팀은 제가 일단 생각중인게 맨유 메뉴. 맨유랑 첼시 팀으로 해서 그렇게 케이랑 맞출거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와 지금 저도 어저께 사용을 해보려고 하다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팀선수들이 데리고 왔는데 와아 잠깐만 이, 친구, 이 친구부터 이친구 언제 나오면 안되지 팀들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제 제가 어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무슨 팀을 제일 좋아하는지 일단은 몰라서 그냥 제 임의로 짰는데 짰는데 이제 짜다보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카드 강하다 나온 선수가 있어요 나온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좀호불호 많이 갈리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걸 좀 여쭤보고 할까 하다가 딱 이제 선수들 다 사고나니까 악마중님 안녕하세요 다 사고나니까 이제.. 악마중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해요? 아니요 국대 아니에요 국대 유니폼이긴 한데 국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 그 선수를 근데 안 끼면은 뭐랄까..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선수를 살 돈이 지금 거의 6천 정도 있는데 돈이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수를 쓰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싫다고 하면은 그 선수 바로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선수로 제가 대치를 하겠습니다 와, 역대급 여태까지 준추호 팀에서 제일 비싼 선수입니다 네마냐 비디치 아이 선수 제가 데려오는데 어저께 좀 기싸움을 많이 했어요 시세 이것이야 싸움을 격렬하게 했는데 이 선수 한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무려 48억을 썼습니다 지금은 47, 47억 4천만원인데 어저께 당시는 제가 4 8억이더 샀어요 이 선수로 갔다가 아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수 날강조 선수인데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이 선수 싫다 하시면은 바로 팔 건데 이제 아니다 이 선수는 이제 좀 지난지 오래 됐으니까 써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 선수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은박패 아니면 뭐좀 다양한 선수들이 후보였는데 근데 이제. 한번 이 선수도 요즘 피파에선 되게 좋다보니까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일단 놔두놨게 있는데 네, 협력하고 예전 선수 그렇죠 이제 맨체스트나이티드 이제 8명으로 케이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가 이제 저랑 잘 맞는 그런 선수 3명을 했는데 딱그 3명이 이제 첼시가 되더라고요 AC 밀란 또 첼시 그렇기 때문에 오 잘됐다 싶어가지고 첼시랑 맨유케미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수비는 확실히 제가 봤었을 때맨유케미가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수비는 진짜 최강인 것 같아 이 진짜 퍼디치 퍼디치 거기에다 이제 반대사르까지 드롭반님 안녕하세요 반대사르까지 이 팀이 진짜 대사기입니다 제가 봤었을때이 수비가 그냥 저가 봤었을 때 철벽이야 그냥 진짜 거의 못들어 네, 와 진짜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일단은 이 팀을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아 진짜 제가 이 팀을 엄청 기대하면서 피시방 가가지고 샀단 말이야 오늘 한번 출정식 갑니다 기대가 되네요 와 스탯들 다 높은 것봐아 그리고 몇 선수들은 제가 바꾸려고 했다가 몬산 선수들이 몇명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제가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몬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 만났는데 대한민국 팀이야. <웃음> 와, 딱 만났는데 대한민국 팀이 아니. 아이고, 아, 너 빨간 거에, 너가 빨간 거에, 어, 너가 빨간 거에, 너가 정식 대한민국일 것 같아. 음, 맞죠, 대한민국. 와, 무서운데 아까 그 대한민국 만나고 이번 대한민국의 강인. 아니 흥미가 없다. 좀 아쉽긴 한데 차붐, 박지성, 박주영 이렇게 있으니까 와 근데 좀 무섭습니다. 이번에 좀어 여태까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팀을 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 팀을 만나게 됐으니까 솔직히 제 팀도 제 팀이 되게 좋다고 라 생각했는데 을 대한민국 팀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 이성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와우, 반대사르. 야가 저래서 반대사르를 쓰는 거죠. 다 뚫어도 반대사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못 뚫는다고 했죠. 공격라인도 이렇게 이제 좋아, 이게. 세첸 아, 아... 아 아쉽구요, 세첸 폴아폴포 까비 오 나이스 웨이루니 와 뭐야 이팀 이 진짜 근데 이 팀은 좀 아쉬운게 흥민이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아니면 좀 비장의 카드로 흥민을 뽑을라나 나오고 나이스 아 뭐야 이아아 아, 뭐야 아니 이팀 뭐야 도대체 저 수비도 그렇고 공격이 안돼 아이 그냥 와. 5개월 풀참 모으면 아이콘 확정팩 준다고요? 오, 뭐야, 비치 나이스. 아이콘 확정팩, 좋지. 와, 근데 5개월 동안에는 풀참내 해야 돼요? 가자, 세첸. 가자. 어딜 나와? 아, 잘 봤다.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는데 와 비디치 와 40억 주고 산 보람이 있네 비디치 와 제가 솔직히 피파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비디치가 없다는 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제가 피파 3 때까지만 해도 메뉴를 사용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아 포수민사 왜 여기까지 와 그랬었는데 와 미쳤잖아. 근데 대한민국팀도 미쳤네, 진짜. 근데 진짜로 돈 많으면 대한민국팀 한번 사보고 싶긴 하다. 웨일루니, 그 웨일루니! 달려, 웨일루니! 아, 아비. 아니, 이 정도면은 내가 못해서... 내가 못해서 못 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팀은 좋은데? 근데 선수 자체가 잘안 뺏기기도 해. 오, 누구야? 아, 알레스테리스가 라이브인게 아쉽다. 가자. 아, 근데 수비 너무 좋아, 진짜. 이거지 1에서 세칭 한 거지 와 세칭은 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굴리트는 연기가 되잖아 와 저거 여태까지 4213을 쓰다가 이제 드디어 424로 바꿨는데 4213 쓰다 424가 뭔가 공격이 더잘돼 진짜 수비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수비는 솔직히 4213도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제가 했었을 때 근데 그래서 공격이라도 좋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뭐야 이거는 역시 캡틴 박크 근데 이거는 확실히 공격도 좋아 아이사가 전개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포메이션 자체가 와, 근데 확실히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배치긴 한데 제가 그래도 요거를 프로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프로인가? 아이팀 아니다 이팀 아니다 그래서 한 세이프로까지 갔는데 확실히 좀 빡세네요. 아, 아비 확실히 좀 빡세네요. 팀들 자체가. 아, 호그가 커런 잡히는 거 싫어요. 와, 비디치. 견제 싹 해주면서, 이제, 몸싸움으로 박을 듯말듯 하면서, 이제, 박지성이 당황하니까, 그때, 이제, 바로 치고 드는 버인는드 저러니까, 명장이죠. 뚫기 어렵지. 거기다, 웰루니. 크로스 딱 날려주고, 날강두! 와, 한번 더. 블리트 까비, 아. 아, 좋다. 진짜, 팀이 좋다는 게 느껴진다. 거기다 이제 적응도까지 다 맞추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가 느껴지긴 하네 아 뭐야 쟤 그건가 키보드가 아니라 그 뭐라 하더라 기억이 안 나. 네 와... 뭐야 쟤 나이스 저런 안먹지 진짜 다른 좀싼 친구들이었으면은 먹혔을텐데 굴리트를 이긴다고? 아니 굴리트를 어떻게 이겨 헤더를 아니 주면 뭐야 도대체 굴리트를 이겼어 맞나 싶은데, 솔직히 주로러면낳 아, 뭔가 좋 아, 다 아, 낳 아, 날강다 아, 비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개 발렸다 대한민국 팀한테. 에이, 옛날에는 진짜 대한민국 팀한테 졌다 하면 이제 좀 놀림받을 감이었는데 요즘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레펜. 와 그냥 위치 선정이 좋다 레펜 자체가 그냥. 와. 한국 국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보면 선우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팀 자체가 좋잖아. 아까 전에, 차두리. 아까 전에 그 차돌이 차두 막까전에그 뭐야 120 이거 보고 그냥 많을 것 같았어 진짜로. 이제 그냥 팀 진짜 좋아졌으니까 아마 이제는 옛날에 못했던 챔피언스 도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까비그이가다아 뭐야 키은 뭐야 발라 이거지 와팀 진짜 와 방석도 되게 좋다 부드럽다 그냥 아니 핫단 일이 저가 여태껏 쓰다가 진짜 부드럽다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와, 다르네, 그냥 이게. 아니, 진짜로, 둘다 똑같은 기름칠이긴 한데, 근데 더 기름칠 된게 어느 거냐라고 하면 이게 더 기름칠 더된것 같아, 진짜로. 더 부드러워. 와, 비디치. 자결받아니야와 몸싸움이 가니이 못비벼 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 와 비디치 와저 솔직히 퍼디난드가 제일 수비가 좋다라 생각했거든 와 비디치네요 퍼디난드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었다 수비가 와 비디치 뭐야 40억의 값을 하는데 그냥 와 이래서 맨체스나 에이티드 하는구나. 진짜 와 푸디랑 비디치랑 와 와. <목소리>